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초대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국내 노션계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죠 아... 시리얼님을 모셔봤는데요 조직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의랑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협업툴 컨설턴트 시리얼이라고 합니다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리고요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레고 블럭처럼 작은 단위의 블럭들이 있는데 텍스트, 이미지, 영상, 뭐 외부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들이 있고 네. 그 블록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누구는 채용 공고를 만들고 음. 누구는 포트폴리오 만들고 누구는 음. 일기, 뭐 운동 습관 관리, 음. 뭐 고객 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메모장 앱 그런 거랑은 좀 완전히 좀 좀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다 <웃음> 학교 대학교 같은 데를 강의를 갈 때마다 음. 여기 노션 쓰시는 분 하면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가끔씩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포트폴리오 만드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사실 그 이력서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쵸? 맞아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노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은 건 알겠는데 음. 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 네.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음. 이런 분들이 이런 형태로 노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를 사례를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구성 요소를 포트... 포트폴리오에 담았는지 오만런 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음. 그것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 사례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네, 홈페이지는 시리얼.co 라고 인터넷 음. 주소창에 검색하시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또는 음. 구글에서 바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노션 포트폴리오 여기 노션 포트폴리오 아카이브 라고 있어요 음. 이곳을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가 만든 어, 개인은 포트폴리오고 기업은 홈페이지 형태로 사례들이 모여 있습니다 와. 그래서 원하시는 사례를 살펴보고 싶으시면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해당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다른 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 기억에 남는 포트폴리오가 좀 있나요? 제가 포트폴리오 강의를 100번 가까이 했는데 무조건 보여드리는 탑3, 3명이 있어요. 오 첫 번째는 조덕윤의 가지가지 라는 페이지입니다 조덕윤 님이 만드신 페이지인데 어, 이분은 포트폴리오라기보다는 홈페이지에 좀 가깝게 만드셨어요 음. 위에는 프로필이 있는데 아래에 뷰 모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덕윤 님이 본인을 소개하는 페이지고요 와. 이렇게 그래서 리턴 홈 버튼 누르시면 뒤로 돌아오고요 와 이거 되게 좋다 네.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일들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원본 비율로 보시면 이렇게 좀더 깔끔하게 나오고 음. 이이 되게 특이하신 게 이렇게 책을 읽으시면 그 책에 대한 서평이나 본인의 생각들을 다 메모로 남겨 놓으시더라고요 음.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을 읽었으면 이렇게 컨텐츠도 있고 자기가 무엇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싶었는지 실제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이 아이패드로 쓰신 것 같은데 본인이 책을 읽으시면서 필기한 노트들도 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분은 건축학과 시거든요 홍대 건축학과인데 글도 쓰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디자인도 하시고 음악도 하세요 음악에 피아노를 치시고요 작곡도 하시고 노래도 불러요 직접 그래서 예를 들면 오곡추라고 해서 직접 노래를 부르신 것들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재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본인의 영상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면 그걸 바로 노션에 인베드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볼 수 있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보여드리는 분이에요 김호준님이시라고 프로덕트 디자이너시고요 이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어, 디자이너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력서 형태로 썼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제가 어떤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다 일일이 글로 써놓으셨더라고요 글을 정말 잘 쓰셔서 어, 디자이너는 무조건 디자인으로 자기를 어필할 줄 알았는데 이분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글까지 잘 쓰신 거죠 디자인 기여도 20% 뭐 여기서는 디자인 기여도 100% 이런 식으로 그각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해주셨고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써두셨어요 어, 이미지도 오케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분의 장점, 배경과 자기가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 비주얼 키워드, 디자인 이 부분이 제일 저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각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과 자기만의 해결법을 같이 써줬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보는 인사 담당자든 누구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기여를 했고 어떤, 얼만큼 고민을 했으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 과정까지 다볼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진짜 한 번은 만나보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아이 사람이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잘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네. 무슨 문제를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같이 업무를 했을 때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때는 좀더 유저의 관점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하면서 다음 프로젝트에는 자기가 어떻게 발전할 것까지 다 알려주신 거죠 음. 프로그래머? 네, 장은주 님이시고요 이분은 이분의 그 페이지 안에서 보시면 모든 내용을 다볼수 있습니다 음. 자기가 기술, 아까 보셨던 연락처, 음. 자기 이력, 그리고 학교 그리고 가장 많이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프로젝트 파트예요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가 음. 너무 좋아서 음. 항상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제목 그리고 누구랑 같이 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기간 그리고 그에 관련된 링크 프로젝트의 개요 설명 자기가 맡았던 역할 그리고 증명 사진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는지 피드백도 넣어뒀어요 이런 형태로 프로젝트를 설명하면 정말 깔끔하고 이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글을 썼다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프로젝트도 이렇게 이런 일을 했고, 역할, 피드백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야. 수상 경력도 있고요. 이분이랑 게임 만들고 싶겠다. 한 번에도 어. 보고 싶은 거죠. 아, 어, 보고 싶겠다. 그럼 그냥... 본인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네. 이분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립니다. 아, 네. 뭐 포트폴리오를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면 좀 어떠세요? 부럽죠. <웃음> 왜, 왜, 왜 부러워요, 갑자기? 저도 만들고 싶은데, 네. 뭔가 가장 큰 고민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네.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저렇게 예쁘고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음. 내 사례에 빗대어서 만들지는 못하겠다 이 고민을 많이 이해해주세요 그럼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는 가장 먼저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구성 요소를 먼저 작성을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프로젝트를 했는지 아니면 회사를 다녔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과제를 했는지 팀과제를 했지 연구를 했는지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너무나도 많고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들 지금까지 해온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떤 구성 요소들이 나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건지 어떤 페이지에는 무엇이 들어갈 건지를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종이에다가 한번 써 보거나 음. 아니면 노션에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라도 써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회사 포트폴리오도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회사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효과 페이지 클릭하시면 삼성생명에서 만든 휴가 페이지 여기는 블로그 형태로 썼거든요. 이캐러셀이라고 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요. 슬라이드가 음, 이것도 노션에서 있고.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얘는 OP라는 어, 외부 아, 서비스를 네, 연결하셔야 사용할 수 있어요. 회복 인터뷰 누르시면 이렇게 인터뷰하는 링크로 들어갈 수 있고 어, 이거는 그 노션 안에 있는 틀이네요. 네, 노션 템플릿 갤러리, 갤러리이고요. 인터뷰하는 내용을 노션의 블로그처럼 쓰시는 아, 사례입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뭐 사람인 h r 은 처음이죠? 이런 페이지 들어오면 사람인에서 만든 음. 채용 페이지도 음. 있습니다 사람인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 누르면 은 이동하는 건가요? 누르면 은 해당, 해당 페이지로 로그인 로그인하게 됩니다 음. 네. 쭉 이렇게 나오네요 네자 음. 이렇게 포트폴리오 좀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이제 개인이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걸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럼요 음. 노전에서 포트폴리오 진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아무런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페이지를 만듭니다 제목에다가 본인의 이름 넣고 전시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렇게 쓰고 내용에다가 뭐 사진, 연락처, 이름, 학력, 프로젝트 진행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 누르고 웹에서 공유 버튼 눌러주면 웹 링크라고 나와요 이웹 링크를 복사해서 누군가한테 전달해 주면 바로 포트폴리오의 완성입니다. 공유 방법이 엄청 편해요. 이거 링크가 되게 길잖아요. 이거 네. 줄이는 거 가능하죠? 줄이는 거 가능해요. 주소 줄이기로 해가지고 하는. 거. 비틀리를 이용해서 노션의 주소를 줄일 수도 있고요. 노션에도 그 기능이 있어요. 유료로 노션을 사용하시면 네. 설정과 멤버의 워크스페이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퍼블릭 도메인이 있거든요. 네. 이 도메인을 설정하신 다음에 영어 단어를 넣으시면 돼요. 설정하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공개 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이 공개 홈페이지에 방금 복사한 링크를 붙여넣고 붙여넣으면 하나가 떠요 요 페이지 아 방금 만든 페이지죠 네. 이지쌤 유튜브 전시진의 네. 포트폴리오 네. 클릭하고 변경 버튼 눌러주면 네. 시리얼 노션 사이트라고 방금 보셨어요 네.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시리얼.노션.사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도메인은 제가 방금 입력한 이도메인.노션.사이트라는 링크고요 네. 얘를 클릭해서 인터넷 주소창에서 치면? 붙여 넣어요 시리얼.우천.사이트 그러면 방금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이렇아 너무 좋다 엄청 편하죠 그러니까 그 주소가 너무 간단해지니까 맞아요 그쵸? 이대로 그냥 제 포트폴리오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틀리로 줄이지 않아도 되고 음. 그냥 제, 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얘는 유료 요금제 기능입니다 아. 무료 요금제는 사용할 수 없고 이제 요금제가 개편된 상황에서 한 달에 8달러 뭐 1년 결제를 했을 때한 달에 8달러 또는 그 학생들이 사용하시는 교육 요금제 이용하시면 얘는 무료로 또쓸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꼭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좀 있을까요? 요금제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파일을 업로드를 할때 무료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네. 파일 용량 제한이 있어요 오메가바이트 아, 용량 제한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나 영상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파일 업로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5 m 바이트 미만으로 올려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이 크다 응. 그러면 구글에서 이미지 용량 줄이기 응.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이트에 이미지 압축하는 사이트가 많이 나와요 이런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용량을 줄여서 업로드하시면 를 되고 파워포인트를 올리고 싶은데 용량이 크다 응. 그럴 때는 파워포인트를 PDF로 전환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PDF 용량 줄이기 검색하시면 또 오메가바이트 미만으로 용량이 줄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용량을 올리시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일부 링크, 일부 공개, 음.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올리시면 검색이 안 되고 제가 그 파일에 링크만 있으면 내용을 볼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링크를 노션에 인베드 하시면 용량이랑 관계없이 그냥 유튜브에서 바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영상 같은 것들도 그냥 무료 요금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노션의 요금제가 변경이 됐어요. 음. 개인 요금제라고 해서 원래는 사, 개인 프로 요금제가 한 달에 4달러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8달러짜리로 올라왔거든요. 어, 꽤 올랐네요. 부담이 될수 있어요. 네네. 대신에 대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학교 계정 으로 노션에 가입을 하시면 개인 유료 요금제도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계정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할 때 로그인 하잖아요. 그렇죠. 골뱅이 뭐 H.점 A.점 KR 그, 게정은, 그 맞아 맞아. 학교 계정으로 노션에 회원가입을 하는 거예요. H.점 어 KR 또는 1 2 d 로 끝나는 예. 이메일 주소들이 있어요. 예. 그걸로 노션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무료로 가입이 되는데, 그래서 업그레이드 설정과 멤버의 업그레이드 섹션에 가서 버튼을 누르면 교육 요금제로 전환이 됩니다. 와. 그러면 유료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되게 꿀팁이다 이거. 완전.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죠. 그럼요. 오. 그러면 용량도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팀 과제 할 때에도. 팀원들을 초대해서 100명까지 초대할 수 있거든요. 네. 팀원들 초대해서 팀 과제도 할수 있고, 뭐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고, 협업도 할수 있고 다양한 네. 형태로 쓰시면 되죠. 자,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좀 사례와 함께 다양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저는 시디얼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